이경수, 판다 봄입니다. 프로듀서예요. 어 지금 삼성동 삽니다. 95년 6월 1일 O형이요. INFP입니다. 좀 찐따 같다고 생각합니다. 179.6 어잘 모르는데 65? 66 되는 것 같아요. 엄마, 아빠, 형. 그.. 엄마 아빠가 그림 그리고 형도 디자인합니다. 근데요? <웃음> 어.. 빈첸이요. 일러말즈. 대자와요 방자. 예스코바. 어 알렉산더왕 좋아요 빈지노 좋아합니다. 노래들이 시간이 지나도 좋은 것 같아요. 그... 팔로가 오셔서 비트를 보내달라고 하셔서 비트를 몇개 보내드렸는데 그때부터 안 보십니다, 연락을. <웃음> 릴라마이즈 러브 아끼입니다. 인디 인디 밴드 음악 좋아합니다. 그... 힙합이 제일 쉬워서 시작했다가 그 힙합이 제일 쉬워서 시작했다가 그 힙합이 제일 쉬워서... 그... 뱀브클럽 팔때뭐대나무숲에서 그냥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거 제일 좋아해요. 음, 나 옛날에 핸즈 파티 했었던 그 애프터 사진들이요. 들을수록 좋다는 말은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. 아니요. 네. 아, 안 알아봅니다. 아, 어, 그냥. 그냥 조용한 사람. 조용한 사람? 운동, 운동이요. 운동하려고 사부작 사부작 하고 있어요. 그냥 헬스? 오후? 한두, 세, 네 시? 어, 물 마셔요. 물을 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한 20%? 아니요, 시간이 지나면 해도 됩니다. 모르겠어요. 자주합니다. 음? 카다가든 혁곡이리이 슈퍼 춤추시는 분들의 음악을 너무 만들고 싶어요. 그냥 보너스 받았습니다. 보너스 100 130 130곡 정도 정규 1집이요. 음 그냥 그건 내맘대로 했으니까. 어... 이집내마음대로 하고 있어요. 영화적인 거를 좀 많이 갖다 쓰고 있어요. 네. 아빠 아빠 친구예요. 김광석 님이. 저도 자세히 모르는데 그냥 그래서 사용하게 됐습니다. 그 옛날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그, 그 뭔가 감히 그런 느낌에 안 하다가 이번에 하게 돼서 좀 떨립니다. 반 정도 한것 같아요. 좋은 앨범 들고 금방 찾아뵙겠습니다. 항상 잘 들어줘서 고마워요. <웃음>